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계량행위를 넘는 행위를 하면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관리인의 담보 제공 보수 제1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수 있다. 제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관리인의 담보 제공과 관리인의 보수 지급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제1항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선고와 상의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에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돈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기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0조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